안녕하세요. 그동안 초보로서 주식시장에 뛰어들어서 많은 손실을 보고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잡지 못해 항상 손절을 하며 근한 달을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월정액 회원에 가입하고 추천 종목 받아서 꼭 고점에 매수하여 하락할 때 일찍 손절을 못하고 월정액 가입한 후딱 1500만원 손실을 보았네요. 손절을 놓친 사람은 강력 홀딩을 외치건만. 얼마까지 흘러내릴 줄 모르고 그러다보니 기다리지 못해서 최저점에서 매도하면 그 다음날 상승하게 되고 정말 미치겠더군요. 정말 차분하게 투자할 수 없는 한 달이었습니다. 추천 종목이 어느 정도 고점을 친 상황이고 세력 주고 또한 시장이 안 좋다 보니 등락이 심해 하루종일 모니터를 바라보는 고통도 심했답니다. 점상한가 제2의 뭐뭐뭐 금방 원금 회복하고 떼돈을 벌것 같은 문구. 정말 그걸 이해 못한 나의 잘못이었겠지요. 가입만 하면 돈을 벌것 같은 이 허황된 꿈이 나를 주식시장에서 퇴출되게 만들고 말았답니다. 주식하는 사람의 스타일은 따로 있구나라고 생각도 되고요.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정말 승부욕이 필요한 아니면 철저한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아무런 준비도 없이 돈 놓고 돈먹기 싸움에서 필패를 하고 말았네요. 계속된 주식 투자는 결국 마음과 육체를 피폐하게 만들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손실은 깨끗이 포기하고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식시장의 쏟을 열정을 가족과 함께 하기로 하고요. 그러나 사실 아쉽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주식이 눈앞에 아른거리겠지요. 월정에게 가입하기 전에 주식으로 손실을 보니 판단력이 흐려지대요. 그래서 월정액 회원에 가입하는 게 낫다 싶었죠. 날마다 대박 추천 종목은 나오고요. 정말 하루도 주식이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적당히 휴식도 필요한 거였는데 날마다 손실이 나다 보니 눈알이 뒤집혀져서 급등한 종목을 따라잡았고 하락하면 손절매하고 기다림이라고는 없었답니다. 오늘이 월정액 회원 마지막 날입니다. 전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또 추천 종목으로 나왔군요. 손절매 했던 종목이지요. 지금은 조금 올랐는데 거래량도 부족해서 팔기도 힘들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갈지 궁금하긴 하네요. 이제 회원 게시판에 들를 수도 없겠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자신의 몫이라고 그 누가 손실을 입고 싶겠습니까만 누군가 수익이 나면 누군간 손실을 입는 거겠죠 양면성을 갖는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우리 같은 초짜는 정말 방법이 없다는 걸 이제야 터득했지요 월정액 회원도 저에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월정액 회원님들 중에는 원금 회복하신 분도 계시겠지요 그치만 결국은 손실이라는 것도 알았지요 초보는 수익이 날땐 금방 매도하게 되고 조금만 위기관리를 못하면 왕창 손실이 나더군요. 정말 운 좋게 점 상가는 종목을 잡았다면 모르지만요. 이제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편안한 마음만은 아니군요. 지난 한 달이 악몽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 경제도 좋아지길 기대하면서 나 같은 불성실 투자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둘로 주식시장에 입문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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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하려면 수많은 생각과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에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은 것이 이 주식시장인데 그때에는 오로지 하면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손실을 보아도 나는 다르다. 나는 벌수 있다는 욕심으로 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손실이 나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어찌 보면 이 주식만큼 짭짤한 투자도 없다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내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준비 과정은 철저하게 수익이 나는 구조로 충분한 훈련을 하여야겠지요. 한 번의 대박을 노리는 한방보다는 손실 안 보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의 시장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혜롭게 먼 미래를 위해서 하루하루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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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미들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를 장기 투자만 하면 결국 돈을 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어려운 장에 소외되고 저평가 종목들의 주식을 그것도 중소형 주를 장투하였더니 손실만 엄청 늘어나게 되더군요. 특히 코스닥 IT주들은 완전 개박살이 나더군요. 결국 반토막 이상 손실이 났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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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매매가 걸리는 상황이고 내 자본은 33%밖에 안되는 상황에서 월요일에 보니까 마이너스 8% 손실이 나있더군요 여기서 손절해야하나? 아니야 다우가 설마 나쁘기야 하겠어? 하고 안심하고 있었죠 우량주들 플러스 5에서 10%일때도 안팔았는데 손해보고 팔수는 없었지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화요일에 보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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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장이 또 폭락을 하였더군요. 결국 어제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고 말았습니다. 50만원 정도만 채우면 되었는데 오후장까지만 버티었어도 어느 정도 만회하는 건데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더군요. 돈 빌려준 애들이 내 사정 봐주고 연기해줄리도 만무하고 지난 시간 동안 수고와 노력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네요. 상당히 두려웠는데 막상 닥치고 나니 담담한 기분이 되네요.